디아파트너스의 맥스원장입니다 오늘은 2017년, 18년 미국 대학 입시 얼리 애플케이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그 얼리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솔직히 주변에 보면은 예상했던 친구는 안 되고 또 예상 못했던 친구는또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최근 들어와서 그 얼리 프로그램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특징을 한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 11학년이든 10학년이든 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구글 들어가 가지고 EAED Application Statistics 하고 통계를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뭐 매년 그 얼리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매년 많은 학교들이 얼리를 통해가지고 뽑는 학생들의 풀이 증가하고 있다. 뭐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 n e 시 s s 비즈니스쿨이 80%를 뽑는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생각하는 게아 어, 그러면은 나도 넣으면 되겠구나. 어 그럼 나도 한번 상향 지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놓치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매년. e 리 프로그램에 합격하는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시아인들 특히 한국인, 일본인, 인도인, 중국은 제외하고요 이세개나라의 학생들의 숫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e 리 r 를 지원하는 건 좋지만 그 여러분들이 이 제목에 나와 있듯이 You should not be fooled by the numbers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수치 자체는 그 학교에서 열어 놨던 풀 뿐이지 공식적인 합종률을 많이 안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알차야 되는 거는 얼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특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는 점점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던져야 될 질문이 있거든요. 과연 불가능한 건가? 아닙니다. 매년 원서를 보면은 합격하는 애들이 합격을 해요 학생들은 아, 내 주변에 A라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니까 얘가 되겠구나 하는데 막상 결과 나온 걸 보면 걔는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 괴짜인데 공부도 잘 못해요 얘는 어? 근데 얘가 어떻게 하버드 붙었지?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것첫 번째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거를 달리 표현한다면은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리더라는 거는 학생회장 아니면은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있죠. 학생회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매스 클럽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밴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i 서티 운동도 많이 하는데 내가 여기서 장이든 아니면은 주장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 한 2, 3년 전에도 리더십 포지션이 한네 다섯 개 있던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는 아이비 리그에서는 다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이제 리더십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달라 있거든요 리더십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타이틀이 아니에요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이제 동의어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소셜 에드크스예요즉 리더십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공동체 아니면은 인근에 있는 공동체 아니면 좀더 이제 협소하게 나간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었던 아니면 주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원서 자체에서 이러한 모습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이기적인 학생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회에서 학생회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동부서에서 캡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몇 개의 엑스트라클리큘러에서 장을 하고 있다면 본인한테 꼭 물어보세요 과연 이 타이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더 다른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남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만약 이두 개의 답에 대해서 아니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라고 한다면 본인은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은 만약 본인이 리더십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은 제가 지금 말했던 두 가지 질문들 첫째, 내가 과연 남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둘째, 내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들었는지 이 질문을 꼭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을 답하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연장선으로 내가 리더가 리더십 포지션이 아니더라도 만약 내 삶을 통해 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공동체를 더 좋게 만들거나 아니면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고 있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리더이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게 Social Advocacy, Leadership 똑같은 말이에요 과연 나는 누구냐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은 이 질문을 꼭 본인한테 던지고 그 답은 나한테 이기오는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한테 이익이 가야지만 진정한 리더십이 있는 거고, 그래야지만 얼리에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때, 이제 리더십은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과거 SAT 때는 내가 2,400점 받고, SAT2 다 800점 받고, 그 다음에 GPA 4.0에서 4.0을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놀라운 통계는 뭐냐면은 톱 스쿨에서는 제가 말한 톱 스쿨은 이제 Ivy League Plus, 뭐 Non Ivy 중에서도 좋은 학교들 많이 있죠. 그들 학교들은 이러한 만점자 학생들, 성적 만점자, 학점 만점자 80%를 떨어뜨려요. 이유는 뭘까요? 만점자이면은 뭐예요? 이 사람이 인간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리더십 왜 필요한 건 뭐냐면은 다이버 스티라고 일단 시작을 할게요. 다이버 스티라는 개념이 많은 사람한테 달리 규정이 돼 있어요. 그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다이버 스티는 그냥 매우 하했던 학교에다가 유색인종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 지역적 종교적 아니 심지어는 나의 성. 정체성까지 다 다양성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점수에 집중을 하지 말고요. 잘 보세요. 지금 한국인 학생이라면은 SAT, New SAT에서 1,500점 넘는 애들 수두룩 해요. GPA 3.8 넘는 애들 몇만 명이 돼요. 그러면 걔네들을 세워놓으면은 그 안에서 나는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은 내가 학교가 원하는 그다이버시티에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점수도 중요하지만 요즘 들어서 많은 대학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과연 이 지원자가 우리 학교에 어떠한 측면에서 다양한 색채를 기여할 것인가 라는 걸 물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제가 아직 학교는 밝히지 않겠지만 어이 학생은 SAT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1450, 1480그 정도예요 그런데 음악을 엄청나게 잘해요. 음악을 단순히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그 리첼로베스트 이 정도가 아니라 전미 대회에 나갈 정도예요. 이 어느 학교 갈게요. 일차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점수는 1,480 에이 그러면 30위 대학교겠지. 그런데 프린스턴 갔어요. 또 하나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점수는 더 낮아요. 1,100 대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되게 취임 특이한 취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요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도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요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요리를 실험하고 또그 실험한 요리를 가지고 학교 공동체에다가 제공을 하고 아니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파티를 많이 했어요. 이 학생은 결국 평균 그엔츄스그 그 SAT가 1420인 학교에 들어갔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얼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점수도 중요해요 하지만 점수가 답이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떠한 특별한 색채를 갖고 있는지 과연 나는 다른 학생들과 어떻게 다른지 내가 진짜 게임을 잘한다 그것도 괜찮아요 저랑 한 5, 6년 전에 MIT 준비해자 MIT 간 학생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들 중에 걔가 전 세계 1%인가 들어갔어요 이 정도면은 별난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전 세계 1%에 들어가라는 건 아니에요 되게 힘들고, 그것도. 그렇지만, 단순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나만의 색채를 갖고 있는 그 무언가를 꼭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해 하겠죠? 그러면은 뭐 어느 학생 이런 질문도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한국 학생들은, 한국 유학생들은 뭘 많이 하나요? 그럼 이 질문답은 되게 간단해요. 먼저, 한국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거는 음악 다 하나 해요. 수학클럽 다 하나 해요. 사이언스클럽 하나 해요. 어떻게든 간에 스튜디오 가보면 하려고 그래요. 운동은 잘 모르겠어요. 운동은 살짝 빼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클럽을 하나 다 만들어요. 이게 디베이트 클럽이든, 컬처 클럽이든, 인터내셔널 클럽이든 뭔가 다 만들어요. 이 다섯 가지. 이거는 되게 흔해요. 물론 이 다섯 가지를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다섯 가지만 했다고 해서 내가 이 다이버스 커뮤니티에 아니면 내가 다이버스 티를 기여하는 그 무언가를 한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리고 이건 또 학부모님도 좀잘 그 들어주세요. 꼭 학교에서 할 필요 없어요. 이 학생이 좋아하는 그 무언가가 하나 있다면은 시키세요.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럼 엄마나 아빠가 반대한다 그러면은 제 이름 걸고 얘기하세요. 나만의 특정한 색채, 특징, 능력이 필요하다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좋아요. 이런 리더십이 있고 이런 다이버시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세부사항은 제가 벌써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어느 정도가 좋은 리더십이고 그럼 어느 정도가 이게 다이버스 한 건지 측도가 필요하거든요. 즉, 다시 질문을 돌려 얘기한다면 은 내가 원리를 냈을 때 나의 평가 기준과 나의 평가 대상과 나의 평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낸다면 은 제일 먼저 여러분과 평가받는 군은 같은 학교에 있는 국제 학생들일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은 같은 학교에 있는 한국 학생이 아니에요. 같은 학교에 있는 아시아 애들끼리 먼저 경쟁을 치러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 중국인 5명, 한국인 5명이 지원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1차적인 필터링은 이 10명을 가지고 서로 평가를 해요 아까도 말했드렸 기본적으로 점수는 들어가겠죠 근데 이 10명을 대놓고 어, 얘는 리더십이 어떤지 얘는 우리 학교에 어떻게 기여할 건지 얘는 어떠한 특색을 갖고 있는지 상호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만약 얼리를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눈치 게임을 하라는 이유가 있듯이거든요 만약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예를 들어 콜롬비아라고 쳐요 그런데 내가 아는 그 어떤 친구 이 친구는 뭐냐면은 지금 말했던 리더십 트레이트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이버스티도 풍부하게 있다면은 콜롬비아 얼리 빼세요 왜냐면 걔랑 먼저 경쟁이 붙을 거거든요 그럼 본선에 가기도 전에 예선에 탈락되는 거니까 1차적으로는 교내에서 지원하는 동일한 학교의 국제 학생들의 경쟁에 붙어다는 것을 염두해 주고 그 얼리 학교를 선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는 뭐냐면 이제 본선이 되겠죠 본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제 학생들 중에서도 나라별로 쿼터가 따로 있어요 아시다시피 중국이 제일 커요 그쪽에 민족도 제일 많은 것 뿐만이 아니라 중국 동문들이 워낙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쿼터는 계속 커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은 거는 인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게 한국 학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인구나 아니면은 동창애들이 내는 돈의 액수를 고려한다면 엄청나게 큰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경쟁을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내 주변에 있는 국제 한인 학생들과 어떠한 우위를 갖고 있는지를 평가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연락을 해보고 대화를 나누세요 왜냐면은 적을 알아야지 내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서 아니면 이 ED, EA 과정에는 경쟁자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어? A라는 애는 어?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네 그러면은 꼭 운동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쟤는 운동이 장점이면은 그럼 나의 장점은 무엇일까 내가 얘랑 비교했을 때그 무언가가 더 나아야 되는데 그 질문을 꾸준히 하면서 학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 기준은 뭐냐면 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어떠한 인재상을 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예일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을 매우 강조해요 그리고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리더십이 하나도 없다면 예일은 힘들 거예요 반면에 하버드나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다이버시티예요. 그 다음에 소셜 애드버시시고요 이들 학교들이 뭘 원하냐면 은이 사회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넌 어떤 노력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는 조금 약하지만 우리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럼 브라운을 얼리로 쓰세요. 그런데 또 이제 나는 하버드를 쓰고 싶다. 근데 하버드는 뭐냐면 은이 커뮤니티 플러스 다이버시티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특이한 그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 콜롬비아를 가고 싶다면은 콜롬비아는 강조하는 게 이제 센터 n t e r of Academic Research이기 때문에 학업적인 거 점수가 아니라 얘가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리고 지적으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호기심이 많은지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애가 더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 절차에서도 교내에서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동료인 이제 국제 한국 학생들이랑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경쟁들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인재상이 기준이 돼 가지고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학교가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과연 어떠한 인재상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럼 내가 다른 한인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내가 우리 학교 내에서도 이거를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이삼차적으로 질문을 하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제가 짧게 얘기 드렸는데요. 그 특히 오래 들어서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입니다. 다시 요약을 하자면은 첫 번째 리더십이에요. 근데 리더십은 단순히 포지션이 아니라 이거를 아까 동료를 제가 말했죠. 소셜 애드크스나 커뮤니티예요. 과연 두 가지였잖아요.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혹은 내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움을 줬는지 이 질문을 꼭 답하는 활동의 기록이 나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이버스티죠. 학점도 중요해요. 성적도 중요해요. 하지만 다이버스티는 나만의 특별한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강조했듯이 이 특별한 그 무엇은 아무거나 돼요. 내가 큰 회사에서 일했다가 이게 특별한 그 무엇은 아니에요. 내가 요리를 한다. 게임을 잘한다 아니면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 음악을 잘한다 여행을 많이 다녔다 이러한 것들이 본인의 색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특징 뒤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두 가지 특징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냐 제일 먼저 교내에서 국제 학생이 평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대학교에 지원해 있는 국제 한인 학생들끼리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가 기준은 학교들마다 다들 헬리스틱 리뷰라고 하지만 학교들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도 오늘은 우리가 e 리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숫자에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제 경험상 봤을 때 가장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학생이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눈치 보지 말고요. 주변 애들이 뭐 한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본인이 원하는 걸 찾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즐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